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노무제공자 노무제공 확인 신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노무제공자를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노무제공자는 단기 노무제공자 그리고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노무제공자는 일반 노무제공자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단기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1월 15일까지 노무제공 확인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치 건설업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일반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1월 15일까지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로 신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대부분 단기 노무 제공자이기 때문에 노무 제공 확인 신고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이고 신고서식은 고용보험 노무 제공 내용 확인 신고서 제출 또는 고용산재 토탈 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유의사항으로는 신고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업장 관리 번호로 신고를 해 주셔야 하고요 근로자이면서 노무 제공자로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노무 제공자이면서 동시에 타사업장 노무 제공자로 이중취득이 가능하고요 다만 같은 사업장 내 임금근로자와 노무 제공자로는 이중취득이 불가능하고 근로자이면서 타사업장 근로자로 이중취득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무제공자 노무제공 확인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노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